저는 21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검찰청에서는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의 해명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어제 KBS가 2011년에 진행된 한만호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등장한 한만호 씨의 이야기는 문제되고 있는 비망록의 내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한 기자를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당시 인터뷰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2008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후에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의 내용이 과연 완전히 허위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으로 검찰은 73회에 달하는 한만호 씨에 대한 출정조사가 수사상 필요했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회가 넘는 출정조사 중에 검찰이 조서를 남긴 것은 단 5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68번의 조사는 조사는 했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해명을 통해서도 이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도 안 남긴 68회의 출정조사 이게 과연 적법한 것입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풀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막혀 있었던 검찰개혁 등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잇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